Hello everyone. 행복한 영어, 즐거운 영어. Welcome's English 시간이에요. 오늘의 영어 한마디. 여러분 우리말에 왜와 시원하다, 상쾌하다 이런 말 있잖아요. 간혹은 우리 어른들이 왜 사우나나 뜨거운 물 들어가서 쫙 앉아있다 일어나서 와 시원하다, 뜨거운 물 속에 시원하다라는 말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럴 때 역시 영어로 표현이 있어요. 그럴 땐 시원하다라는 말을 영어로 refreshing이라는 말 써요. Refreshing. 내 몸과 마음을 상쾌해주는 것 같다 상쾌하다 여러분 혹시 산 위에 올라가서 쫙 땀을 흘리고 산 꼭대기에서 쫙 내다보면 산들바람이 솔솔솔솔 부르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죠 그럴 때 It's so refreshing 와 정말 상쾌하고 시원하다 혹은 I'm so refreshed 정말 상쾌해요 여러분은 뭘 하면 상쾌할까요? What do you do for a change? 여러분 기분전환으로 뭐 하세요? You go to sauna, go hiking to a mountain, 그런 어떤 거, 상쾌한 일, 와 시원하다, 상쾌하다, 영어로 it's so refreshing. 한번 따라해보세요. It's so refreshing. 오늘 그런 상쾌한 경험 하는 그런 멋진 날 되길 바랄게요. Have a nice day. Bye bye.